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이슈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일정을 체크해보고 교육 관련주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꺾이나 싶었던 사교육비가 다시 상승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가 전 분야를 막나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이었고 작년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우려로 영어와 수학은 물론 국어까지도 사교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대표적인 교육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이스크림 에듀 y b m 넷 메가 MD, 애니능률, IB 김영 비상교육 이렇게 6개의 종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러닝 업체, 교육산업 내 사교육 시장 중 초등학생 대상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 디지털 기기 및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y b m 넷입니다 국내 대표 온라인 교육기업이고 종합교육과정을 갖추고 교육 콘텐츠의 해외 수출 및 공교육 지원 사업 중이네요. 다음 메가 m 디입니다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교육업체로 메가스터디의 자회사입니다. 다음 애니능률입니다. HY 그룹계열의 종합교육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출판사업과 교육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아이비 김영입니다 편입학, 입시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원 운영업, 교육용 솔루션, 교육 컨텐츠 개발, 제작,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교육입니다. 학력 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초중고등 교과서 학습서 시리즈를 주요 제품으로 판매 중입니다.